그국 이제 뼈를 크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살이 늘어지는 정도는 덜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돌려깎는 거가 이 밑에를 아예 다 깎아버리니까 나중에 다시 티절골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턱끝이 없어서 못하는 그렇죠. 거죠. 재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음. 턱끝 뼈를 그 턱끝 뼈를 이용해가지고 수술하는 게뭐 티절골이나 샌드위치 절골이나 뭐 턱끝 전진 후진 다턱끝 뼈를 가지고 움직이는 수술인데 돌려깎기로 길이를 줄여버리면 그 움직여야 될뼈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나중에 그 수술을 원래 턱끝 뼈를 움직이는 수술을 받으려고 할때 수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네. 삭제량도 되게 많겠네요 어, 실제로 안면중각 수술에서 삭제량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뼈를 많이 자르면 많이 자를수록 이 살이 뼈에 달라붙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엄청 심해집니다. 그게 다 달라붙는 좋은 탄력을 가진 그런 사람의한에서만 효과가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이 자르면 다 늦, 늦, 늘어지는 쪽으로 가고요. 턱 끝뼈도 많이 잘랐을 때는 길이가 줄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라 턱이 약간 살만 남은 약간 흐물흐물한 모양이 되기도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뼈의 삭제량을 무조건 많이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턱 끝이 뼈를 많이 자를 때 굉장히 어 여러가지 안 좋은 조건, 안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럼 턱 끝에 자르면 이중턱이나 살 늘어짐이 많아져요? 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턱끝 뼈를 자르면 이턱 끝의 뒤쪽 이 부분이 목에서부터 와가지고 각종 근육들이 여기 붙어있는 부분,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자르면 그 근육이 붙어있는 부분들이 다 없어지니까 코 끝이 살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모양이 돼서 실제로 이제 턱 끝에 관한 여러 가지 수술들을 할때턱끝뼈 길이를 줄이는 양에 비해서 턱끝 뼈를 잘랐을 때가 이중턱이 가장 심해지고 두 번째가 이제 샌드위치절고로 해가지고 위로 올리는 게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양악수술 할때 가장 적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뼈를 크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살이 늘어지는 정도는 덜하기 때문에 뼈를 잘라내는 방법이 이중턱이 생기는 경향이 제일 높습니다.